안녕하세요. 주식의 채널입니다. 오늘은 리튬 관련주 다음으로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챗봇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챗봇은 실제 인간과 상당히 비슷한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서비스를 이 챗봇이라고 하고 이와 관련된 주 잠깐 살펴보면 먼저 마인즈랩 솔트룩스 코난 셀바스 AI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중에 이제 마인즈랩은 AI 아바타 또 음성 합성 기술을 결합해서. 어, 서비스를 이제 금융사나 언론사에 공급하고 있고, 솔트룩스는 국내 최대 AI, AI 관련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 톡톡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SK텔레콤 항공우주 주요 지주고, 향후에 이제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셀바스 AI 음성, 음성합성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체포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 먼저 어, 솔트룩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이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플리토 또 마인즈랩 코나니 이런 기업들 대부분 다 이제 1 2 3분기에 적자 상태죠 어,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고 또얘 같은 경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 플루닛 스튜디오 여기서 이제 AI 서비스를 제공 중이죠 어 그리고 어, 두 번째 상승률이 높았던 20%대, 셀바스 AI. 얘는 실적이 이제 찍히는 종목입니다. 어, 1, 2, 3분기 171원을 벌면서 퍼 39배 수준. PBR은 이제 3배 대 그리고 시가총액이 요 중에는, 어, 여기 있는 기업 중에는 이제 가장 높죠. 1,500억대 수준. 오늘 20% 상승하면서, 어, 1,500억대가 됐고, 어, 낙폭으로는 얘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가까이 아직도 이제 나이 있는 상태고, 플리토는 음성 언어 데이터 전문 기업이에요. 여기는 어, 15% 가까이 이제 상승을 했고, 어, PBR로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가장 높죠. 플리토가. 어, 9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플리토. 그리고 마인즈랩 적자, 코난 테크놀로지 적자. 하지만 오늘 이제 10% 이상 급등을 했고, 어, 비트나인 6% 상승을 했습니다. 얘나 비트나무, 나인 나무 기술은 이제 실적이 좀 찍히는 기업이고, 어 비트나인은 국내 유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전문 기업이고 나무기술은 데스크톱 가상화 관련주 그래서 어, 요두개의 기업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이제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리고 나무가 어, 700억대 수준으로 여,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낮은 이제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럼 다음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솔트룩스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이제 1월달부터 계속 이제 하락을 1년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었죠. 어, 하지만 이제 아바타 관련 주로도 이제 움직이면서 어, 큰폭의 한번 상 시세를 한번 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8천 원 밑으로는 이제 꺾이지 않았죠. 그리고 어, 오늘 급등을 하면서 200일 장기 평선까지 이제 돌파하는 어, 이런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솔트룩스, 어, 셀바스 AI는 이제 작년도 로봇 테마가 볼때 한번 이제 급등을 했었죠. 4천 원대에서 1 3 0 0 0 원대까지 한번 찍은 후에 어, 계속, 이제, 하, 나락으로 갔었죠. 그래서, 1년 가까이를, 이제, 하락했던 상태에서, 어, 바닷권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셀바스 AI. 어, 플리토, 얘도 마찬가지죠. 뭐, 1년 내에, 이제, 하락을 했었고, 어,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플리토. 마인즈랩, 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모든 이평선을 다 돌파하면서, 어, 장기 이평선이 201선도, 이제, 돌파한, 어,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얘도 이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비트나인 지금 2만원대에서 어, 7천원 선까지 이제 하락해 있었던 상태죠 나무기술 어, 얘도 지금 2 0일선 어, 돌파 이제 돌파를 한 후에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제 2 0일선에 거의 이제 딱 붙어있는 상태입니다